최근 정동원님의 자숙하는 모습에서 자숙도 왕자답게 귀엽네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수 정동원님은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원님은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인지하고 스스로 오토바이 키를 반납했다는 부분은 그 진정성이 엿보인다고들 합니다 또한 최근 3월 가왕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하였으니 그 선한 영향력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동원은 지난달 서울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논란에 휘말렸다 tv 조선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앳된 얼굴로 할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노래하며 비약이 왕자님이란 애칭을 얻었던 정동원이 17세가 되자마자 오토바이부터 구매로 실망을 안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진하게 자숙을 했으니 이제는 서서히 팬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미스터트롯에서 인연을 맺은 서해진 p d 위새 예능 프로그램 지구탐구생활 출연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빨리 그 활발한 모습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예인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지만 초보 운전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까지 마치 큰 무리를 빚은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통행 등의 금지, 로 경찰에 적발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뒤 이틀 만에 처음 운전하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범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겉멋이 들었다. 초심 잃었다. 등 비난이 이어졌다. 이 같은 소식은 tv 조선 미스터트롯 2020 출연 후 3년간 방송을 통해 정동원이 보여준 성장기를 지켜봤던 대중에게는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다가왔을 터다.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은 공교롭게도 학폭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가수 황영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진 시기와 맞물렸다. 그렇다 보니 트롯 경연 프로그램 출신인 정동원과 전혀 그 상황이 다름에도 황영웅과 동시에 도매금으로 비난이 가중된 면이 있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그것도 모르고서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정동원에 대한 비난 분위기에 의아하다고 말했다. 초보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모두 인지하고 운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동원의 문제도 초보 운전자라면 대부분 공감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비난을 가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법 행위가 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역주행 같은 경우일 것이다. 이런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정도 이상의 비난을 받는다면 또 하나의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빨리 방송활동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감사합니다.